여기봐 여기, 봐, 여기. 응. 어디가 여기 가는 거야 여기 우리집에 펜 있는데요? 어. <웃음> 집에 있어요? 알아요 <웃음> 이거 진짜 이게 아, 너무 아, 좋은 아, 것 아, 같아요 이 비페. 진짜. 티비에 있어요. 티비에 있어요? 땅콩이네 <웃음> 네. 집에 있어요. 거기도 있어요. 땅콩이네 집에 집에 강아지가 있어가 지금. <웃음> 한번 동만에 넣게. 아. 오늘 뭘집 봐봐. 잘 건져. 뭐또 가져왔어? 따밤! <웃음> <웃음> 이거 보이지? 어. 요거. 응. 이거. 저희 첫째거든요? 네. 두째. 스파 어, 아. 아한 번만 작성.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음. <웃음> 살짝 벗어야겠다. <웃음> 아우, <웃음> 손을 왜손 <대? 웃음> 빼? <웃음> 어, 잠깐만 응? 손왜 이렇게? 손이렇렇게 주시는 네. 네. 이렇을이렇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? 이이 경찰 아저씨한테 어. 다시는 언니 안 때리고 어.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라고 하는 거야. 어. 응.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어. <웃음> 힘들어? 아니야. 안 힘들어? 빨리 와. 경찰 응. 아저씨가 빨리 오래. 더 갑니다 그래. 더 갑니다 안 닫다지. 이 정도면 찍힐 것 같은데? 찍힐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저 애기가 언니를 자꾸 때리는데 경찰 시절한테 <웃음> 언니 때리면 안, 안 된다고 약속하기 됐거든요, 그치? 언니 때리면은 아야해, 언니도. 네, 알겠습니다, 해야지. 네. 네. 네. 약속할 거예요? 약속할 거예요? 네. 약속해 주세요, 그러면. 그렇지. <웃음> 약속해요, 언니 안 때리기로. 네. 아유, 짐은 너무 잘나온다 너무 잘한다. 지문 <웃음> <레 fellowship> 지금 아 지금 키가 얼마예요? <레 적극> 지금 키요? 지금 90. 감사합니다. 그래. 잘됐어요. 잘됐어요. 타이밍도 잘했다. 아까 경찰 씨 만나가지고 얘기했지? 어? 뭐라고 얘기했어? 아, 어? 토과야. 어? 어? <레> 이렇에 <레> 아니 그게 아니라. 어떻게 말했잖아 언니 어떻게 할지 언니 어떻게 잘모르겠다잘 모르겠다고? 응 뭐야 아까 다시는 언니 안 때리고 땅콩이 안 괴롭히고 한다고 했잖아 응 왜지 응 뭐라고 했어 응 하나 하나 한 다음 듣고 약해 아니 언니 응. 언니 안 때리기로 했잖아 응, 치줘뭐 약속했잖아 경자 아씨한테 다시 가는 거야. 응. 언니 때리면 응. 알았지? 응.